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고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거는 따라란 괄사 마사지하는 괄사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사용한 지한 5일 정도 됐어요 5일 정도 됐는데 그 전보다 약간 뭐랄까 여기 턱선 이쪽이 조금 정리가 많이 된것 같아서 와 이거 괜찮다 추천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고 절대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니고 저도 그냥 인스타 구경하다가 혹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이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오늘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얼굴이 약간 턱이 얼굴 뼈에 비해서 턱뼈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이쪽에 살이 좀 포동포동 잘 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까 살 처짐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턱 라인이 조금 무너져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쓴지 지금 5일 정도 됐는데, 여기도 요긴데, 약간 요, 요쪽? 약간 요쪽이 조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름이 티나게인가 티 티나주인가 아무튼 티나게 같은데 이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괄사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기 있는 괄사도 있고 여기 턱, 턱이나 광대 넣는 괄사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저는 중점적으로 발사 마사지 하는 게 턱이랑 광대인 같아요. 턱이랑 광대, 그리고 관자놀이 마사지 좀 해주고. 일단 뭐 마사지 오일이나 마사지 크림 같은 거뭐 편하게 쓰시면 되고. 저는 제가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조금 넉넉하게 바르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따로 마사지 크림이나 마사지 오일을 따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번할 때마다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어섯어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밑으로 내려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는 쪽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목 여기 약간 이귀 밑부터 목까지 쓸어 내려줍니다. 여기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을 빼주고 그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귀밑부터 목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대 할게요. 광대도 요 부분으로 할 건데, 요 부분이 광대뼈 있잖아요. 뼈, 광대뼈 아래쪽을 조금 눌러주고 자극해줄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를 광대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광대뼈 아래를 자극해 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어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어, 계속하고 싶어, 시원해서 그리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똑같이 이 부분이 광대뼈 아랫부분 지압해줄수 있게끔 약간 들여 올린다는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민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시원해요 광대랑 턱이 제일 시원해 점심하니까 더욱더 한번더 해주고 생각보다 이 괄사가 단단하고 약간 무게감도 있어서 이 압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볍거나 한 거는 이게 마사지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도 많은 괄사를 써보진 않았지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으로 이 부분 뭐둘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관자놀이를 지압을 해줍니다 뭐야 관자놀이를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이렇게 지압해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을 눈썹 뼈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내려줍니다 눈썹 뼈 있는 데는 너무 세게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살살 쓸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 하면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눈에 붓기도 빠지는 느낌이고 저도 쌍꺼풀이 없어서 눈에 붓기가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이렇게 해주고 하면 눈이 좀더탕 트이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는 괄사 마사지는 끝입니다 이렇게 한 5일 해줬더니 그래도 얼굴 선이 꽤나 정리가 된 느낌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더 꾸준히 해주면 훨씬 더오밀조미하고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겠죠? 제가 꾸준히 써보고 좀더 변화가 있을 때 영상을 한번더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저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컨텐츠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 빠이